그 공간 복지라는 좀 생소한 단어도 이제 들리실 텐데요. 제가 이제 평소 지론이 공간이 복지다라는 말을 많이 해왔어요. 특히 이제 실제 사례를 들면은 으 주동 안에서 이제 주거 복지는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주거 외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공간에서 각 세대별로 그 다음에 계층별로 누려야 될 공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그동안 충족시키지 못해왔거든요. 그래서 공간이 복지다라는 이 신념하에 그러한 시설들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 이걸 공간 복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 SH 공사가 공간 복지의 전문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처음에 첫 발자국이기도 한데요. 공간 복지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공모전입니다. 이번 공모전의 목적은 첫 번째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저층인데 주택의 좀 공간을 개선하는 게한게 있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공연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좀 밀착형 생활인수시 시설을 지금 공급하는 거와 세 번째는 그거를 통해서 청년들이 좀 창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번 이제 공모전은 사실은 이제 공간복지 큰틀 안에서 일부를 지금 적용을 시켜보는 건데요. 지금 청년 건축가들에게 창업 공간을 주고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창업과 복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. 일반 공모전이랑 다르게 좀 생소하게 시작되는 공모전이기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고 또 그걸 기회로 창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. 무엇보다도 그 청년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좀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후견에 대한 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일자리까지 제공을 하는 상황이고요. 충분히 창업에 숙성되기 전까지 SH공사가 옆에서 든든히 이제 지원을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. 이제 이 청년분들이 이제,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갈 세대인데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드리고 그분들이 그 안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채워나가는 이러한 방향을 적극 지원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고 또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매니저가 어,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.